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게임을 많이 즐겨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게임에 좀더 쉽게 중독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게임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면 남성분들은 약간 집단적인 게임에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개인 어, 플 플레... 하는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는 성향들을 볼수 있는데 남자들이 사실 게임에 더 빨리 중독되는 이유는 이 집단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대체적으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조금 더 게임에 잘 중독되는 이유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물불을안 가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여러 명이 즐기는 그런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 무리 안에 들어있으면서 내가 게임을 잘했을 때, 플레이를 잘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되고 영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상승해요. 그러다 보면 그팀 안에서 내 입지가 높아지게 될 거고 다른 멤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본인은 게임을 할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도 다른 멤버들 게임을 할때이 남자를 필요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부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내 자존감을 높이고 싶거든요. 그 멤버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게임하고 싶을 때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고 싶을 때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게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주변 사람들이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게임을 자꾸 중독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게임에 접속을 했든지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게임에 접속을 했든지 이미 나를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그러면 몰입도가 커질 거고 몰입을 하는 만큼 게임의 성과는 더잘 나올 거예요 당연히 실력이 더 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숭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될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몰입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있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남자의 심리거든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결론이 이상하게 갈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게임에 더잘 중독됩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게임에 잘 중독되는 이유를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아 남자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아주면 그렇게 물부를 안 가린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받들어주면 남자는 요 피곤해 죽겠어도 힘들어 죽겠어도 요 여자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